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제 4강입니다. 자 여러분 그 공부하시고 복습하시느라 힘드시죠? 예. 아, 여러분도 녹음해서 들으라고 했는데 저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노트 정리를 잘 하셔서 어, 일목요연하게 노트 정리를 잘 하셔서 그걸 한두 번, 한번 내지 두 번은 꼭 보시고 또 요약을 해서 녹음을 하시면 자, 분량도 훨씬 줄어들고 그죠? 예. 또 그... 여러 차례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녹음하시지 않고 이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그 어떤 분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여러분들 혹시 그 고성돈 변호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제가 일전에 TV를 보는데 그분의 자단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고성돈 변호사님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똑똑하시고 뭐 천재지 않냐 뭐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분 얘기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TV에 나왔는데, 그분이 뭐그 예를 들어서 사시나 뭐 행시나 뭐 외무고시나, 어떤 우리나라에 그 존재하는 그 고시들을 거의 다 패스하신 패스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화는 예전에 그분이 학교 다닐 때그 그 얘기였는데, 그 자기, 자기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대요. 예를 들어 그분이 한 10등 내지 뭐한 20등 사이에서 오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늘 2등, 3등 이렇게 그 부류에 속한 친구가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서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러니까 자기는 그 교과서를 최소한 그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들을 두번 정도는 꼭 보고 시험을 본다 이렇게 하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성동 씨도 자기도 분명히 두 번을 봤었대요 두 번을 봤는데 똑같이 두 번을 봤는데 자기는 십몇등하라고 똑같이 두 번을 봤는데 이 사람은 2등, 3등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죠그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 거기서 나는 정말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거기에 있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이 친구의 능력과 나의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습 능력이죠. 그죠. 학습 능력은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게 된대요. 똑같이 두 번의 교과서를 복습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성적은 전혀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 제대로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녹음해서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니까 그러니까 일례로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녹음을 해서 두번 혹은 세 번을 매일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들었는데 그 우리 장코치가 질문을 하는데 늘 90점 이상을 늘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는 분들이 있고 근데 나도 두번세 번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이상하게 장코치가 질문하면 답변을 잘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걸받아들여셔야 되겠습니까 자고승그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자 어떤 사람은 두 번을 했는데도 못 그, 그, 두 번을 해서 답변을 할수 있었지만 나는 못 했다면 나는 세 번, 아니 네번 정도를 들으면 어, 그 사람만큼 답변을 할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그죠. 아, 물론 고성근 변호사님도 그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예전에는 두 번씩 그 복습을 했었는데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자기런 무조건 과목당 그 시험 범위를 네 번씩 혹은 다섯 번씩을 지속적으로 봤대요. 그런 다음부터 그분이 그 학교에서 늘 2등, 3등의 범죄 안에 들어가는, 그래. 어떻게 보면 좀 뛰어난 학생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복습을 하는 태도가 이러한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그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한테이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자 질문하는 시간이죠. 그죠? 여러분들, 복습 잘 하셨으면 답변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저, 뭘까요? 자, 기본 사품사에는 어떤 게 있죠? 네,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가 있죠. 그죠? 네. 자, 명사의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뭐, 뭐, 미음, 뭐, 뭐, 것, 뭐, 뭐뭐 뭐, 기, 뭐, 뭐, 라고, 뭐뭐 "다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형용사 의미에는 네, 뭐뭐 "니은", 뭐뭐 "의", 뭐뭐 리얼 그죠. 자, 동사 의미에는 뭐뭐 "다" 자, 부사 의미에는 그 나머지 전부 그렇죠. 또 시간을 나타내는 것, 어제, 오늘, 어제, 아, 작년에, 지난달에 이런 거 그죠. 자, 여러분, 명사류 기억나십니까? 명사류. 자 명사에서 파생된 많은 단어들이 있다, 아, 품사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어떤 게 있죠? 여섯 가지. 자 명사대명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자 여섯 가지 그죠? 여섯 가지 맞죠? 답변 잘 하셨습니까? 자 형용사류에는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자 여섯 가지 맞죠, 그죠? 자 부사류에는 자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전치사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맞습니다. 자 동사류 몇 가지 있죠? 자네 가지. 자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자 동사, 동사구, 조동사구, 복합동사구. 그렇죠. 네, 네 다음은 구죠. 네. 자 구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명사구, 형용사구, 동사구, 부사구 이렇게 있다 그죠? 자 구는 두개 단어 이상이 모여서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 자두개 단어 이상. 그죠? 해석의 명사로 끝나면 명사구. 자, 형용사구, 동사구, 부사구.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다음은 절입니다. 그죠? 자, 절. 자, 절은 어떻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절은 뭡니까? 우리 최소한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있는 하나의 문장을 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5형식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 자 주어와 서술어로만 구성되는 게 뭐였습니까? 자 일형식 그죠? 아, 오형식 가운데 일형식이 주어 스술로였잖아요 그죠? 거기 오형 일형식 절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절에는 자고세 그 가지가 있고 동사절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 동사만 갖고는 자, 주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동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품격, 자, 품격이 어떤 거라고 했죠? 자 기억나십니까? 네, 품격은 어떤 품사가 문장 속, 그러니까 오 형식 안에서 가지는 기능을 품격이라 합니다. 그죠? 자, 품격에는 어떤 게 있다고 했죠? 자, 주어, 목적어, 보어, 서스로 그죠? 그리고 관로 쳐서 뭐라고 했죠? 부사류, 자, 부사류는 프리랜서이다. 오 형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이제 관로를 쳐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또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자, 여러분, 일형식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주어, 스스로.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주어에는 과연 어떤 품사가 쓰일까요? 네, 주어에는 명사류만 쓰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축격조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축격조사. 들어보셨죠? 네 가지. 자, 은, 는, 이, 가. 네 가지 맞습니다. 그죠? 렇 자, 다음. 1형식, 그러니까 1형식의 서스로에는 자, 서술로는 동사로 구성되는데, 서스로에는 어떤 동사가 쓰일까요? 네, 모든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죠? 자, 1형식과 5형식, 그러니까 다섯 번째 형식은 무조건 모든 동사가 사용된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다음은 2형식. 자, 2형식의 이형식. 자, 구조는 어떻게 되죠? 네, 주어, 서스로보어라고 하죠. 그죠? 네. 자, 주어에는 어떤 품사가 사용되죠? 명사류만 맞습니다 그럼 주격조사에는 어떤 것이 있죠? 은는이가자 여러분 소리 내셔야 됩니다 자, 스크린 모니터 앞에 앉아서 그냥 아유 코치 잘 떠들고 있네 나 그냥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복습하시 공부하시면 결코 어떤 예상된 결과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목소리를 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형식의 서술에는 어떤 게 쓰입니까? 네, 비동사, 그죠? 자, 비동사는 자동사의 대표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자동사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자, 비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자, 뭐, look, sound, seem, taste, smell, 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기억나십니까? 답변하셨나요? 자, 보라고 했습니다, 네. 자, 보호에는 어떤 품사가 쓰입니까? 자, 질문입니다. 보호에는 명사류와 형용사류만 쓰인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복격조사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복격조사에는 어떤 게 있죠? <웃음> 네, 복격조사에는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주격조사에는 없는 이가, 자, 목적격조사에는, 아직 안 배웠지만은, 에게, 이가, 에게, 을,를 다섯 가지가 있는데, 복격조사는 그냥, 스스로에 묻어서 간다.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호라는 건 뭡니까? 보호. 자, 주어는 한 문장의 머리가 된다. 그죠? 랬 그렇죠? 보호의 기능이 뭐죠? 네, 맞습니다. 주인을 보충 설명해 준다. 그래서 우리 이 형식의 보호를 주격보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자, 저 이번에는, 자, 우리 영어 문장들을 몇개 익혔어요. 그죠?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노트 보지 마세요 여기 질문 답변하는 시간은 노트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해석을 한번더 해보세요 제가 영어로 그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읽어드릴 테니까 자, 보고 있습니다 자, I want to go there I wanna go there 자 해석이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 자, 또 들어갑니다. He studies very hard. 자, he studies very hard. 자, 해석. 자,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쵸? 아,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 매우 열심히가 부서죠. 그죠? 자, 또. He lives in 한남동. 자, He lives in 한남 n 자,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해석이 어떻게 되죠? 그는 안남동에 삽니다, 그렇죠? 자, 또 들어갑니다. 자, he is a teacher. 해석, 그는 선생님이다, 그렇죠? She is beautiful. 자, 그녀는 아름답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It is very important.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해석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 물론 제가 그 질문 답변 과정에서 때로는 영어를 물어볼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해석을 물어볼 경우가 있을 텐데 주로 해석을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 기본기다지기 3개월 특별 과정의 프로그램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말과 영어를 매치시켜주는 게이 프로그램의 기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어적인 구조를 우리 머릿속에 정착을 장착을 시켜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영어를 외우는 것,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아, 영어를 3개월 동안 영어를 외우면 과연 몇 개나 외우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영어가 된다,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조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실질적인 영어가 정말 영어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업을 들어도 재밌고 혹은 학원을 가도 재밌고 그죠? 또막 스피킹 연습을 해보고 싶고 책을 읽어보고 싶어지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결과들이 확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왜 해석을 자꾸 질문하는지를 지금 당장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몇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그 부분 을 충분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까지 우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아직 이 형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2형식 예문들을 몇 가지 더 해드리고, 3형식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형식 쉽지 않습니다. 그죠? 5형식, 즉이 전체 강의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3강, 4강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5형식을 알아야만 뭔가가 해결이 됩니다. 그죠? 아,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녹음해서 외우면 누구나 하실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 문장이 뭐였습니까? It is very important. 했잖아요.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이 영어를 듣고 과연 이것이 이형식이다. 캐치가 되십니까? 자, 캐치하는 방법이 뭐죠? 검증하는 방법. 자, It is very important. 이게 왜 이형식입니까? 자, 비동사가 사용됐죠. 그죠 자동사의 대표 동사. 비동사가 사용되면 무조건 이형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려보세요. 뒤에 very important. 자, 형용사 구조, 그죠? 자, 형용사류가 왔다는 것은 스스로 다음에 형용사가 올수 있는 것은 이형식밖에 없어요 3형식부터는 목적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가만 사용됩니다 이거 조금 하다가 배울 텐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것은 자, 너무 비싸다, 자, 물건을 살때 그것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자,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어가 뭐죠? 입 It is 자, 너무 이러면 too 비싼 뭐죠 형용사 expensive 그죠 자 이거 too 하는 거는 자 뭐. me too 이러면 그나 또한 뭐이래가 또한 역시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too 이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너무 뭐하다 너무 비싸다 너무 힘들다 이럴 때 부사의 의미로 너무라고 사용됩니다 너무 너무 뭐뭐한 이렇게 해서 부사입니다 부사 익스펜시브는 자, 형용사예요 비싼 비싼 자, 니언으로 끝나면 뭐죠? 형용사예요 그죠? 그럼 여기 투 익스펜시브 하는 거는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비싼 해석이 형용사로 끝났으니까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렇 자, 비동사가 사용됐으니까 무조건 이 형식이겠죠 그죠? 그것은 너무 비쌉니다 자 이거 2형식 문장입니다 자, 2형식 예문 쭉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 어떤 그 친구가 왔데 옷을 아주 멋있게 입고 왔어요 야 오늘 정말 멋져 보인다 좋아 보인다 자 봅시다 주어가 뭐죠? 너니까 유 뭐뭐 같아 보인다 그랬으면 룩을 쓴다 그랬죠 그죠 룩자 you look good 자, you look good 이랬습니다 그죠 자, 이게 몇 형식입니까? 2형식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검정. 자, look은 자동사라고 그랬죠. 그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동사 배웠습니다. look. 그죠? sound, taste, smell, seem, get.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자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올수 있어요. 자, 자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올수 있어요. 타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 3형식 할때 타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자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다. 그러니까 자동사 뒤에 보호가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자, you look good. 자, 이거 몇 형식이죠? 이 형식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You look good today. 자, 이렇게 했습니다. You look good today. 자, 너 오늘 좋아 보이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today는 뭡니까? today. 오늘. 자, 뭘 나타내죠? 시간. 시간. 그죠? 자, 시간을 나타내니까 오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무조건 부사다. 이렇게 취급하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부사류는 오형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프리랜서이다. 자, 사실, 이거 프리랜서란 말은 위치 제한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사실, 투데이가 있죠? 이거 주어 앞에 와도 상관없어요. t o d a you y look good. 오늘 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도 아무, 저거 틀렸다고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부사는 위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O형식에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쌤 친다. 자, 어떻게 해요? You look good today. 자, 2형식이다. 그죠? 에? 자, 그것은, 와, 그 냄새가 좋네. 자, 냄새가 좋아. 자, 자, it smells good. 자, 이렇게 봅시다. It smells good. 자, it smells nice. 뭐, good이나 nice나, 그죠? It smells great, delicious.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죠? Delicious도 맛있는 이런 형용사거든요. It smells delicious 해도 됩니다. 그죠? It smells good 해도 되고 그죠? 자, 그것은 형용사잖아요. 그죠? 아, 냄새가 좋아요.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It smells good. 주어 자동사 형용사. 그죠? 자, 보호에 어떤 품사가 쓰인다고 랬죠 보호에 명사류와 형용사 류만 쓰인다 그죠 아, 그걸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예. 자그 사실 저기 뒤에 이렇게 자동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자 여기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는 you look good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에 뭐 너는 선생님처럼 보여 만약에 이렇게 쓰면 you look like란 전치사를 써야 돼. 뭐, 뭐,처럼 이라는데 like. like 원래 좋아하다잖아요. 그죠? 이게 전치사로 쓰이면, 뭐, 뭐,처럼, 뭐, 뭐, 같이 이런 뜻을 가지는데, you look like a teacher. 이렇게 되면, 너는 선생님처럼 보인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사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전치사를 걸쳐서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그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천천히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부분만 자, 자동사가 왜이 부분만 자동사가 왜이 형식에 쓰이느냐 자동사 뒤에 왜 형용사가 바로 올수 있느냐 하는 부분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죠? 자, 이 형식 예문은 여기까지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look good. 자, it smells Good.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네 예, 다음은 어, 삼형식이죠. 그죠? 삼형식. 자. 자 삼형식. 자 삼형식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자 삼형식 구조는 주어 그죠? 플러스 서술어 플러스 목적어입 목적어. 자, 여러분,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주어에는 어떤 품사가 쓰이죠? 네, 명사류만 쓰입니다. 그렇죠? 자, 명사류만. 자, 주격조사에는 어떤 게쓰인다 그랬죠? 네, 은, 는, 이, 가. 네 가지. 그죠? 자, 은, 는, 이, 가. 자, 이제 서술로입니다 그죠? 자, 이 형식, 그 지금 3형식이죠. 이 형식의 서술는 어떤 동사가 쓰인댔죠 네, 비동사. 비동사는 자동사의 대표동사다 그랬죠. 자동사가 뭐라고 그랬죠? 뒤에 보호가 오는 동사다 그랬죠. 그럼 보호가 뭐죠? 주인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게 보호죠. 그죠? 네? 주인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게. He is a student. 자, 누가 학생이죠? 그가. 자, 그가 주인이죠. 그죠? 자, 서술로 자, 3형식의 서술어는 어떤 동사가 쓰이느냐 자, 동사의 주된 기능은 서술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동사의 주된 기능은 서술어를 만드는 거예요. 자, 서술어. 서술어에는 자. 두 동사가 쓰인다. 자, 이 형식에는 비동사가 쓰인다 그랬죠? 자, 두동사 자, 3형식은 두 동사. 자, 두가 뭐라 그랬죠? 두의 뜻이 뭡니까, 원래? 뭐뭐 뭐 하다 아닙니까? 하다. 자, 두가 어떤 걸 커버하죠? 를 먹다, 마시다, 배우다, 공부하다, 잠자다. 이런 모든 것이 두예요, 두. 그죠? 하다. 잠자다 하다. 그죠? 자, 두 동사는 자, 우리 그 대표 동사, 자, 비동사의 대표 동사, 대, 아, 자동사의 대표 동사가 비동사고 자, 두 동사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동사 자, 혹은 타동사의 자 대표동사이다. 자두 동사가 뭐라고요? 일반동사 혹은 타동사. 자, 자 비동사는 자동사의 대표동사인데 두 동사는 타동사의 대표동사인데. 자 일반동사란 말하고 타동사란 말을 자 공용을 하겠습니다. 왜인가 아, 자, 비동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반 동사란 말을 써야 되고, 자동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타동사란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본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 자, 자 그러면 타동사가 뭐겠습니까? 타동사. 자동사가 뭐래 그랬죠? 자동사는 뒤에 보호가 오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타동사는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오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 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주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다음목적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목적어에는 어떤 품사가 쓰일까요? 자, 목적어에는 명사류만 쓰입니다. 자, 주어에 어떤 품사가 쓰였죠? 명사류만. 그죠? 목적어에 어떤 품사가 쓰였죠? 명사류만. 그죠? 보호의 어떤 품사가 쓰였죠? 명사류와 형용사류가 쓰인다. 그죠. 자, 여기서 보면 명사류는 스스로에 빼고 다 쓰여요. 맞습니까? 명사류는 스스로 빼고 다쓰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요거는 오른쪽 페이지에 적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왼쪽 페이지에 별표 하나 치고 하나 더 적어 보겠습니다. 자, 명사류의 주된 기능은, 자, 명사류의 주된 기능은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를 만들어 준다. 자, 명사류의 주된 기능은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를 만들어 준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만약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평생을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명사류의 주된 기능이 뭐라고요?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를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스스로에는안 쓰이겠죠, 그죠? 자, 이거 <웃음> 자, 적어 두셨죠, 그죠? 한, 한 가지만 더 적어 볼까요? 자 형용사류의 기능은 보어를 만들어 주거나 명사를 꾸며준다. 자, 형용사류의 기능은 보호를 만들어줍니거예 자, 우리 보호에 명사류와 형용사류가 쓰인다고 그랬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명사를 꾸며준다. 이거 우리 했었잖아요. 그죠? Beautiful woman. 그죠? 어. Beautiful flower 할 때처럼 beautiful이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 형용사류의 기능이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명사류, 자, 류자를 썼잖아요. 그죠? 형용사류. 명사류에 어떤 게 있는가 아시죠? 여섯 가지. 그 여섯 가지 모두가 어떻게 돼요? 주어와 목적어 보호를 만들어준다 명사절이 주어에 쓰일 수 있어요 명사절이 목적어에 쓰일 수 있어요 명사절이 보호에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자 절이 주어에 쓰인다 여러분들 의아해 하실 하시, 어, 분들도 또 계시겠지만 반드시 사용이 된다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긴 문장들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자, 형용사류에 어떤 게 있습니까? 아시죠? 몇 가지? 여섯 가지. 그죠? 자, 기억하십니까? 자, 보호를 만들어주며 명사를 꾸며준다. 자, 이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다음은, 자, 우리, 자, 목적어에 뭐가 쓰인다 그랬죠? 명사류만 쓰인다. 자, 축격조사에 얻는 이가, 복격조사에는 제한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목적격조사. 자, 목적격조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목적격조사에는, 이쪽에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자, 다시 일로 번 봅시다. 자, 목적격조사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자, 뭐, 뭐, 이, 뭐, 뭐, 가, 뭐, 뭐, 에게, 뭐, 뭐, 을, 뭐, 뭐, 를. 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씁니다. 몇 가지요? 다섯 가지. 자, 주격조사에 보면 이렇게 얻는 이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이가가 목적격조사에서도 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얻는 이가. 이가에게 얼른, 이거 우리말이에요. 그죠?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말에도 주어에 나는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죠? 나는 그를, 이렇게. 그를, 얼를 할 때, 그죠? 자, 너는은 주격조사에만 쓰이고, 그죠? 이가는 목적격조사에도 쓰여요. 그죠? 몇 가지? 이, 가, 에게, 얼, 를.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다섯 가지. 자, 이가 에게 얼 를, 얻는 이가. 그렇죠? 자,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녹음해서 외우면, 외우죠. 그죠? 자, 여기서 삼형식 예문 한몇 어,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 가, 에게, 을, 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가, 에게, 을, 를. 어, 이렇게 되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영어로 영어로 한번 봅시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주가 뭐죠? I. 스스로 뭐죠? 나는 필요하다. 자, 영어에는 스스로가 주다는 거 바로 오죠, 그죠? 우리말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맨 끝에 가죠, 그죠? 에. 자 I need. 자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n e e d 요 그죠? 동사. 일반동사고 타동사죠, 그죠? 이 자동사 아니죠? 비동사 아니죠? 일반동사고 타동사입니다. 에이? 당신의 도움이, 자 your help, 자 help. 자 help는 도움, 어, 그죠? 명사예요, 그죠? 당신의 도움하면 명사 구죠, 명사 구고, 자보세 당신의 도움 이라고 붙었습니다. 이 맞아요? 당신의 도움이.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삼형식 문장이거든요. 이게 왜 삼형식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비동사가 안 사용됐잖아요. 그죠? 타동사, 일반 동사가 사용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적어. 자, 목적에 명사류가 왔잖아요. 그죠?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류가 왔어요. 그죠? 자, 또 해석도. 자, 이, 이래야 됐습니다. 이가에게 얼을 목적은, 요 조, 목적격 조사 이 다섯 가지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어도 얻는 이가 이네 가지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문장. 자. 오케이. 나는, 자, 우리 이러면, 나는 내가, 그,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죠? 나는 네가 필요하다. 어떻게 돼요? I... need you. 우리가 지게 가면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을이 될수 있어요. 을. 그렇죠?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의역을 하면 나는 네가 너가 필요하다. I need you. 이렇게 되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도 되고, 을도 돼요. 사실은. 일반 동사, 목적어. 자, 목적에는 명사류만 온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자, 나는, 자,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에게. 자, 그는 뭐죠? 그는 희죠. 그죠? 그 주격 대명사, 이렇게 희예요. 그에게 하면 어떻게 써요? 네, 힘입니다. 힘. 자, 그의 하면 희죠. 아, 요3형식 끝나고 저 왼쪽 편에 우리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자 나는 그에게 주었어요. 이러면. I gave. 힘이에요. 자, I gave him. 나는 그에게 주었어요. 자, 에게 들어왔죠. 그죠? 기부의 과거형이 gave, 그든요 기부의 과거형이 gave입니다. 에이. 저 우리 이것도 나중에 조금 정리. 기부, 어, 아시죠? 그죠? 기부가 주다지 않습니까? 그죠? 기부가 과거형이 gave 하면 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나는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o k a 자, 만약 여러분, 나는 자, 어제 그에게 주었어요. 뭘 줬는지 몰라요. 그죠? 나는 어제 그에게 주었어요. 자, yesterday. 이렇게 써봅시다. I gave him yesterday. 이렇게 썼으면, 자, 어제는 뭡니까? 시간을 나타낸 거죠. 그죠? 시간을 나타내면 부사. 자, yesterday. 자, 부사입니다. 그죠? 자, 부사는 프리랜서이다. 아, 이 a v e 주어, 스스로, 목적어. 그죠? 일반 동사가 사용됐으니까또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에게. 에게. 자, 에게 요거 적어두십시오. 가, 이, 에게. 자, 요거 때문에 일부러 예문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자, 이, 과연 이가 에게 을렐이목적의 사용, 목적격 조사로 사용되는지를 자, 검증하기 위해서 이 예문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나는 그 책을 읽었다. 자, 주가 I죠, 그죠? 일단은 뭡니까? 자, read, read, 그죠? 자, read의 과거가 뭐죠? 에, 네, read입니다, read. 자, 스펠링은 똑같아요, R-E-A-D. 근데 발음만 달라요, read, read, read. 이렇게 하는데, 아, 그것도 이따가 제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나는 그 책을 읽었어요. 언제? 나는 지난주에. 그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써고 있습니다. 자, I read the book. 자, 아 여기 예, 정관사 더가 나왔어요. the book. 자, 요 정관사 더는 이제 그라는 아, 자, 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그 그러니까 나는 그 책을 읽었다 이렇게 됩니다. I read the book, 물론 I read that book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난주에는 자 이렇게 last week예요 last week, 자, last 하는 게 지난 혹은 과거에 뭐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자 시간을 나타내죠 지난주에, 자 부사죠 그죠? 조사 구니까 자 오형식하고 상관없다. 나는 지난 주에 그 책을 읽었다. 뭐요? 무엇을? 뭐, 뭐자 나는 지난 주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자 어리 사용됐죠. 을. 아까 애게 했죠. 나는 네가 필요하다 했죠. 그죠? 자를만 했나요?를. 자를은 어떻게 쓸까요 자, 나는 만약 어제 아침에 글을 보았다 보시 어, 너 언제 글을 봤니? 이러니까 나는 어제 아침에 글을 보았어 이렇게. 자, 주가 뭐죠? I 보다가 뭐죠? C예요, 그죠? C S E E. 그럼 보았다 C의 과거는 뭡니까? 네, 예, s a w 요 saw 그죠? I saw S A W 그죠? I saw him. 자, 어제 아침에. yesterday morning 이래. 어, 나는 어제 아침에 글을 보았어요. 자, yesterday morning. 그렇죠? 어제 아침. 시간이죠. 그죠? 부사구. 자, 나는 어제 아침에 누구를 그를 자를이 됐어요,를 그죠? 아까는 그에게 주었다 이랬죠, 그죠? 사실은 목적격 대명사가 어떻게 해석되냐면,에게,을,를 이렇게 해석돼요. 힘이라면 그에게도 되고, 그를도 되고, 뭐 그을은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그 자,에게,을,를이 다 붙을 수가 있어요. 아, 여러분, 여러분 잘 보시고 자, 그 이게 자, 이가에게 얼를 이렇게 붙는 것들의 중요성. 목적어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비동사냐, 일반동사 아니면 타동사냐라고 보고 다음에 해석이 이가에게 얼를 이렇게 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구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형식과 삼 형식 구분 방법. 그리고 여기 부사 뒤에 부사들이 자꾸 붙잖아요. 그죠? 자, 실질적으로. 부사는 오형식에 들지는 못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사 구들은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여러분 스피킹할 때나 라이팅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Yesterday morning, last week, 그렇죠? 요거는 오형식에 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여러분 왼쪽으로 좀 넘어오셔서 우리 사형식 앞으로 사형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형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대명사에 대해서 어, 잠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대명사 그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약간 지겨울 수도 있어요 자, 자 대명사의 구분 알겠습니다. 자 대명사가 뭡니까 여러분 자 대명사는 하여튼 대신해서 지칭해 주는 거예요. 에어컨을, 저기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을 우리가 대신해서 어떻게 하면, 저것, 이래요. 저것 좀뭐 틀어라, 뭐 켜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죠? 제 이름이 장길성인데, 장길성 대신에 어떻게 불러요? 나, 혹은 너,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칭, 명사를 대신해서 지칭해 주는 것을 대명사로 갑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인칭 대명사 혹은 그 지시 대명사 이런 걸 나타내는데, 대명사의 구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주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자, 목적격 대명사, 자, 주격대명사는 그, 우리 아까 주격조사에 어떤 게 붙는다 그랬죠? 은, 는, 이, 가 이렇게 붙어요. 그 주격대명사는, 이제 I, you, s 이럴 때, 그니까 나는 뭐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는, 그녀는, 그녀가 이렇게. 그니까 주격대명사는 해석을 항상 은, 는, 이, 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소유격대명사. 자, 우리 형용사 어미에 뭐가 있었습니까? 형용사 어미, 자, 뭐뭐니은, 뭐뭐의, 뭐뭐리얼이 있었죠. 그죠? 어, 거기 기억해 었죠 그죠? 고그 가운데 소유격 대명사는 뭐뭐의예요? 의, 그니까 나 해갖고 나의, 그녀의, 그의 이렇게 자, 뭐뭐의가 붙으면 소유격 대명사예요. 자, 목적격 대명사는 아까 우리 목적격 조사에 이가에게 을을.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사실은 이가에게 를다 붙여도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에게, 을, 를, 요세 가지. 에게, 심표, 을, 심표, 를. 요세 가지를 해석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축격대명사. 자, 나가 뭡니까? 나. 아이죠. 그죠? 아이 맞죠? 그 이걸 축격대명사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이럴 때. 자, 소유격대명사가 뭡니까? 마이죠. 나의. 맞습니까? 나의. 자, 목격격 대명사, 미. 이렇게 하니다 미. o okay? k 자, 자, 너는 뭡니까? 너. y o 너의는 뭡니까? 너의. Your. Y-O-U-R. 자, 너의가 되는 거예요. 혹은 너에게. 너에게 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유에요숙격 대명사하고 목적격 대명사하고 동일하죠. 그죠? 너에게. 나는 그것을 너에게 주었다 할 때, you를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 자, 우리는 위죠, 그죠? 자, 우리의는 뭡니까? 우리의. 자, our, our, o-u-r, o-u-r. 자,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를. us 입니다 us, us. 자, United States. 아니죠, 그죠? <웃음> us입니다. 자, 자 he, he, 그, 그는, 자 그의가 뭐죠? his, 그에게는 him, 오케이, 자 she는 뭡니까 she, 그녀, 그죠? 그녀의는 그녀의, her, 그녀에게는, 그녀에게도 her예요, her. 자, 요거 두 개가 동일하죠, 그죠? 아까, 유하고유하고동일하다 그랬어요, 그죠? 어. 자, it 있어요, it. 그것 있죠, 그것. 네? 자,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it이에요, 그죠? 그것, s 의 그것의, 이러면, it's. 그것을, 이러면, 그걸, 그것, 그것, 그거를, 이러면, 이것도 i 시예요주격 목적격 대명사가 동일하다. 그죠? 자, 요 부분 적었죠? 자, 그들이 있어요. 그들. 그들 혹은 그것들 이렇게 하는데, 자, t they, h e 이예요 t h e 가 그들도 되고, 그것들도 돼요. 그 물건도 되고, 사람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들의 하면, 데요, 대어, 데요라고 합니다. 데요. 자, 그들에게 이러면 자, 댐, 댐. 자, 여러분들 요거는 자, 우리 뭐 주어로 사용되고 목적으로 사용되고 그 소유격으로 사용되는데 너무너무 자주 사용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겠죠, 그죠? 자, 대명사의 구분 어 이렇게 해서 그치? 됐습니다. 4 0번 그렇다면 자 우리 아 여러분들 그 왼쪽 편에 노트에 또몇 가지 한번더 적어 봅시다. 여러분들 그 영어를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 중에 이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문장, 그 이거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우리 동사를 배울 때 현재형과 과거형 혹은 과거 분사 뭐 이렇게 외웠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뭐, go 하면 가다잖아요. 그렇죠? 갔었다 하면 went. go, went, gone. 뭐, 그죠? 뭐, see, saw, seen 하고 이렇게 현재, 과거, 과거 분사. 현재, 과거, 과거 분사. 동사 이래갖고 쭉 이렇게 뭐, 불규칙 동사, 규칙 동사하고 이렇게 배웠던, 것도 기,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할 텐데, 자, 자 동사의 기본 사 형태라고 있습니다. 기본 사 형태. 자, 동사는 원래, 기본적으로 네 가지 형태를 띄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현재형이 있고 네? 과거형이 있고 과거 분사형이 있고 또 현재 분사형이 있어요 현재 분사 자 우리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어, 어, 언제 나왔죠 네, 그, 형용사류를 설명할 때, 현재 분사,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고, 형용사, 구형사, 절투 분사, 형용사, 용법, 이렇게 설명할 때 이게 이 부분이 나왔었죠. 그죠? 근데 이거 나중에 설명할 텐데, 현재, 과거는 분명히 동사의 형태예요.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도 분명히 동사 형태는 형태예요. 형태적으로는 동사에 속하는데, 이게 기능적으로는 형용사류에 속해요 형용사류에 이 현재 분사는 어떤 때 쓰이냐면 우리 왜 진행형을 만들 때 있죠 그죠?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이럴 때그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할때 동사 ing가 이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가 진행형이에요 거뭐 그럴 때이 기능을 하는데 비동사 다음에 현재 분사가 왔다는 것은 보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 형용사류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뭐, 이해, 어, 안 되셔도 상관 없습니다. 과거 분사는 언제쓰입니까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하면 나중에 이제 설명도 할 텐데,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 자, 동사면은 그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수동태에 사용되는데, 그, 그때 비동사와 함께 과거 분사가 저 수동태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 동사 몇 가지 한번 적어 봅시다. 적어보고 여러분들 이걸 조금 익혀놓고 이걸 듣는 것이 훨씬 그 수업이 진행이 원활하게 될것 같아서 제가 적어봅니다. 자, 기부죠, 그죠? 자, 주다가 뭡니까? 기부 맞습니까? 자, 과거는 뭡니까? 주었다자아그 주었다. 자, 개 v e 에요 과거분사, 과거분사 형이 뭔가 하면 기븐이에요, 기븐. 기분입니다 okay. 자, 이거 왜 이렇게 구분하는가 하면 자, 기분 현재 분사는 기빙이에요 기빙 giving. 현재 분사는 무조건 뒤에 ing만 붙여주면 돼요 사실은 그 현재 분사는 무조건 ing만 붙여주면 현재 분사라 해요 그러니까 자, 현재나 과거는 어떤 분명한 뜻을 갖고 있지만 과거 분사는 현재 분사는 아, 이거는 분명히 요, 이 뜻이다. 뭐, 저, 주어진. 뭐, 이게 정확한 뜻이 뭐죠? 정확한 뜻은 구분 못해요. 주다라는 의미는 갖고 있는데, 분명하게 어떤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진 해석은 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기능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수동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과거 분사를 만들어냈고, 미국 사람들이 혹은 영국 사람들이 현재 분사는 진행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만들어낸 그 형태예요. 그래서 동사의 기본 사 형태라고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부분. 자, go 하면 뭡니까? go는 가다죠. 그죠? 갔었다는 뭡니까? 갔었다. 자, went. 자, 모르는 부분들을 외우셔야 돼요. 그죠? 과거 분사는 gone. 현재 분사는 무조건 ing만 붙여주면 됩니다. going. 자, 보다는 뭐죠? see. 보았다는 saw. 그죠? 과거 분사는 seen. 현재 분사는 seeing. 그죠? seeing. 이렇게 합니다. 자, 말하다. 말해주다. 자, 이렇게 하면 tell이라고 합니다. tell. 자, 말해주었다. 자, 이게 뜻이 뭐랬죠? 말하다, 말해주다. 말해주어다 하면 told 합니다. told. 자, 과거 분사형은 똑같이 t o l d 요 현재 분사형은 telling입니다. telling. 몇 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자 teach예요. teach가 뭡니까? 가르치다. 가르치다예요. 가르치다의 과거는 taught. 자 t a u GHT taught 과거분사형은 똑같이 taught 현재분사형은 teaching 그대로 ing만 붙여주면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이거 막 변형되니까 야 이거 뭐 언제 이걸 다 외우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런 걸 어떻게 기능하면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면 되는 거예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냥, 아, 기본적으로, go, went, to, she, saw, 뭐 tell, told. 현재하고 과거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문장 속에서, 아, 이런 것들을 그 하여튼 좀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문장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익혀야 그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원하다가 뭐죠? 원하다. 자, want. 그죠? 원했다, 이러면. 자, wanted. Wanted예요. Ed를 w a n t e d 예요 ed를 붙여요. w-a-n-t-e-d. 자, 과거 분사형은 wanted. 이것이 나오는가요? 아, 요, 자, 요 부분 다시 쓰겠습니다. 자, want, wanted, wanted. 원티드, 원팅, 아, 엔 g 만 붙여주면 되죠, 그렇죠? 원트, 원티드, 원하다, 원했다, 과거 분사형, 현재 분사형 자,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는 분명한 해석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능적으로만 존재한다 저, 수동태를 만들어주거라, 진행형을 만들어줄 때 자, 삼형식 여러분 끝났습니다. 자, 사형식 어,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형식자 여러분 구조가 어떻게 되죠? 자, 기억나십니까? 자, 4형식 구조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 플러스 자,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사형식의 구조는 주어, 서수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아,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시 검증합시다. 자, 주, 주어에는 어떤 품사가 쓰이죠? 네, 명사류만 쓰입니다. 그죠? 그 주격조사에는 어떤 것이 있죠? 은평사입니다. 는, 이, 가, 네 가지. 에 자, 여러분. 간접 목적어나, 직접 목적어나, 목적어나, 목적어죠. 그렇죠? 그죠? 우리 삼형식에 목적어에는 어떤 품사가 쓰였죠? 명사류만 입인다 그죠? 간접 목적어에도 명사류만 써예요 자, 직접 목적어에는 똑같이 명사류만 쓰인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무조건. 하여튼,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류만 쓰입니다. 그죠? 제가 아까 제가 우리 왼쪽편에서 별표 쳐서 주 그러니까 명사류의 주된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류만 쓰이는 거예요. 주어는, 주어도 무조건 명사류만 쓰이고. 그렇죠. 자, 여기서 서술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시 복습하는 개념에서 1인칭의 서술에 어떤 동사가 쓰인다 그랬죠? 5형식과 더불어 모든 동사가 다 쓰인다. 그죠? 2형식은 비동사. 그죠? 비동사는 뭐죠? 자동사의 대표동사이다. 그렇죠? 3형식은 두 동사, 그죠? 두 동사. 하다. 먹다, 마시다, 보다, 뭐, 잠자다, 이런 거에 하다. 일반 동사 혹은 타동사의 대표 동사 두 동사가 삼형식에 쓰인다고 했습니다. 사형식에는 어떤 동사가 쓰이느냐? 굉장히 특징이 있는 동사가 쓰이는데, 여기서 수여 동사가 쓰입니다. 수여 동사. 자, 우리 수여 동사는 한마디로 자, 주는 동사라고 해요. 기 i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장을 수여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수여 동사예요. 네? 그 주는 동사예요. 주는 동사. 자, 기본적으로 이게 수여 동사는 그 우리 삼형식에 사용되는 두 동사 있잖아요. 그죠? 두 동사에 포함되는 동사예요. 두 동사예요. 그러니까 타동사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단어에 보면 이 주다란 뜻을 가진 단어들이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까 자동사의 개념과 같이 물론 일반 동사나 타동사는 무진장하게 많아요 근데 수요동사는 그 자동사처럼 개수가 많지 않아요 가장 대표 되는 동사가 뭡니까 기부예요기부 기브. 주다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해석이 이렇게 뭐뭐 해 주다 이렇게 해석되면 이걸 수요동사라는데 예를 들면 자 보세요 보여주다, 그가 나에게 자기 집을 보여주었다 예. 자, 그가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그녀가 나에게 커피를 타주었어요 분명히 일반 동사에 포함되는데 일반 동사 가운데 뭐뭐해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한 20개 정도? 그죠 수북하게 이와 많다 이렇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자 이거 수요 동사도 동일합니다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개한개아 이건 수요 동사구나 하고 캐치를 하고 그 문장을 통해서 자꾸 인식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 수요 동사 몇 가지 수만 가지 다 외워 이거 누가 외우겠습니까 그쵸 자 수요 동사는 자 주는 동사다 그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예자 여기서 수요 동사 몇 가지 맞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기브가 뭡니까? 자 기브 주다잖아요, 그죠? 자 주다. 자 s show. h o 가 뭡니까? 쇼 h 자 보여 주다요, 보여 주다. teach, 가 뭐죠? 네, 가르치다. 가르쳐 주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bring. 자, bring이에요. bring이 뭡니까? 뜻이. 가져다 주다, 뭐, 데려오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가져다 주다라고. 자, 그가 나에게 뭐 우산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럴 때, 사형식으로 쓰이면서, 가져다 주다. 이렇게. 자, 또몇 가지 더 써볼까요? 그러니까, 자, 지금 몇 가지 삽니다. 가져다 주다입니다. bring. 썼습니까? 자, buy 가 뭡니까? buy 자사다잖아 그죠? 이거 사주다요, 사주다. 어? 그뭐 나의 아빠가 나에게 기타를 사주었어요. 자, 이럴 때 사주다가 됩니다, 그죠? 또 lend 자, l-e-n-d, l 드 -E n d 가 뭡니까? 빌려 주다요. 자, 수요동사가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해 뭐뭐 주다 뭐뭐해 주다 자요거 적어두십시오 뭐뭐해 주다가 수요동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주다 빌려주다 가르쳐주다 막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어떻게 되면 get 하는 거 있습니다. get get은 여러분들 나중에 뭐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고 자, get은 자, 가져다 주답니다. 가져다 주다. 오케이 자, 수요동사. 지금 몇 가지 했죠? 네 가지, 일곱 가지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텔. 텔이 뭐죠? 아까 우리 텔 했잖아요. 그죠? 말해 주다. 자, 그가 나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가 나에게 그 소식을 말해 주었어요 할때 텔이 수요 동사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여덟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아, 수요 동사 제가 한 스무 가지 정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랬죠. 그죠. 자, 그 가운데 여덟 개 정도는 자, 확실하게 댓글로 암기를 해두고 나머지 것들은 공부를 해가시면서 리딩을 해가시면서. 천천히 나의 것들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분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자 목적격 목적에는 어 목적격 조사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간접 목적격 조사가 있습니다. 간접 목적격 조사. 자영어가 참. 여러분들 5형식이 끝날 때까지는 용어들을 이렇게 설명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녹음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굉장히 편안해질 겁니다. 자, 간접 목적격 조사에는 뭐뭐 뭐, 에게. 자, 요한 개만 쓰입니다. 요한 개. 자, 아까 우리 목적격 조사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이가 에게 을를 이렇게 쓰이는데 간접 목적격 조사에는 에게 요한 개만 쓰이고 자 직접 목적격 조사에는 직접 목적격 조사에는 뭐뭐를 뭐뭐를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뭐뭐를 뭐뭐를 자이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은 저사형식에서 사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간접 목적격 조사에 뭐가 사용됩니까? 누구 누구에게 직접 목적격 조사에는 뭐뭐을를이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수요 동사가 뜻이 뭡니까? 자 해석이 아까 뭐뭐해 주다 뭐뭐해 준다 이런 뜻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말을 잘 살펴보세요. 그가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가 나에게 자기 사무실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게 우리말의 사형식이에요. 사형식. 근데 영어가 이렇게 순서만 바뀌면서 이게 영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자, 나의 아내가 나에게 우산을 겟, 가져다 주었어요. 그는 나에게 돈을 좀 빌려 주었어요. 나의 아빠가 나에게 기타를 사 주었어요. 자, 이게 전부 다 우리말의 사형식이에요. 그죠? 영어에도 동일한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 있습니다. 자, 사형식은 해석 방법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해석 방법이. 사형식의 해석 자, 사형식의 해석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사형식의 해석 자, 사형식은 어떻게 해석되느냐 자, 적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 자,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뭐뭐해 주다라고 해석되는 게 사형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들 사형식 끝나고 나면 3-1형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3-1형식 또한 이해를 못합니다 자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해 주다 자해 주다가 뭡니까? 수요동사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예문들, 사형식에 대한 예문들은 다음 시간에 어, 또 설명드리고, 어, 강의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잘 해주시고, 녹음해서 들으면 됩니다. 음,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 여러분들 이 강의가 진행되는 중에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몇 번의 고비들이 있습니다. 세 번, 네번 정도 고비들. 그 고비들을 잘 넘기신 분들은 누구나가 영어에 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견뎌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